안녕하세요. 인생필라테스 무어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사람들은 흔히 콜레스테롤 하면 혈관 내 기름덩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을 많이 먹으면 체내에 쌓여서 살이 많이 찌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장병이나 고혈압 같은 혈관 질환을 만들어 낸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콜레스테롤 중에는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미국 영양 관련 자문기구에서는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걱정하면서 지방 섭취를 무조건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우리의 편견에 지나지 않아요. 콜레스테롤은 세포와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세포의 안정성, 세포막의 투과성을 유지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의 기능과 상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호르몬 작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데 필요한 담즙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듯 착한 콜레스테롤은 몸에 적당히 있어 줘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콜레스테롤은 흡연, 음주, 스트레스와 깊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음식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흡연이나 음주를 줄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낫습니다. 더불어 운동을 적절히 올바르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좋은 자세와 질 좋은 근육 상태를 갖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기 때문이죠. 혈액순환이 잘 되는 몸은 스스로 자연치유력이나 회복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혈액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몸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낼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더욱이 무엇보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운동 후 회복이 빠르고 염증과 부종이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운동 효율이 높아지고 신진대사량, 기초대사량 또한 좋아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스스로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식단이나 무조건적인 운동에만 집착을 하지 말고 보다 운동의 질을 높이고 바른 움직임 습관을 만들어야 해요.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건 근막이완과 스트레칭이고요. 그것을 유지하는 건 올바른 근력운동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줄 정리를 해보면 콜레스테롤 낮추기 혈액순환 문제 해결은 음식이 아니라 운동이다. 운동은 어떻게? 제대로. 그럼 오늘의 다이어트는 여기까지. 안녕.